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제품 완성도 아니면 어떤 어떤 퍼센트를 표현할 때즉 그래프로 자료를 표현해야 될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 어떤가요? 지금 이것은 도형을 활용해서 만든 건데요 도형에다가 애니메이션까지 넣었더니 조금 세련된 발표를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것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아,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여기 안쪽에다가 제가 도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도형을 그릴 거냐면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도형 중에서 막힌 원호 도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일단 이렇게 그려 줄게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그리면 좀 이상하니까 살짝 이렇게 쉬프트 키를 일단 누른 채로 그려 줄게요. 그리고 살짝 줄여 줍니다. 그리고 너비도 살짝. 자, 이렇게 일단 만들었고요. 여기 아래다가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 삽입. 텍스트 상자 선택해서 제가 50% 입력해볼게요 글꼴 키우고 그리고 글꼴은 나눔 스퀘어체 엑스트라 볼드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또 텍스트를 입력해줄게요 이번에는 미리 해둔 이 텍스트를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해서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글꼴도 엑스트라 볼드로 제일 두꺼운 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용도 집어넣어야 하니까요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복사해서 나눔 스퀘어 라이트 채로 바꿔줍니다 좀더 글꼴 작게 해서 내용을 입력해 주십시오 내용을 입력 대략적으로 이런 틀로 만들어진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뭘 하느냐 색상을 좀 바꿔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단색 채우기 살짝 한 요런 색 그리고 투명도도 한 30% 자 요게 아주 기본 세팅입니다 기본 세팅 자이 기본 세팅인 이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애니메이션 닦아내기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효과 옵션을 왼쪽에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요런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볼게요 자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복사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복사하면 끝이고 마지막 오른쪽으로 복사하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최대한 파워포인트를 쉽게 간편하게 만드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누구나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색상만 음, 한요런 색?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와 진짜 빨리 만들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한 것은, 물론 이게 50%인지, 이게 60%인지, 이게 70%인지 뭐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하나하나 정교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눈에 확 띄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왕 이렇게 그냥 두는 것보다는 반사효과를 살짝만 줘도 되게 예쁠 것 같은데요. 한번 줘볼게요. 자 도형을 다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리기 도우서식 도형 효과 반사 그리고 반사 옵션으로 그냥 들어갈게요 일단 반사 옵션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하나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조금 더 많이 주고요 그리고 흐리게를 조금 더한 40% 아니다 한 20% 정도 이렇게만 주면 이렇게 사 이렇게 살짝 뭔가 그림자 효과가 이렇게 살짝 반사 효과가 나오게 되니까 좀더 입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와 그렇지 않나요? 자이 방식을 활용하면요 다른 모양도 아주 손쉽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도형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미 여기 만든 이 도형의 모양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도형 선택 후 그리기 도구서식 왼쪽에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들어가셔서요 여기에서 저는 음 여기 있는 2분의1 액자 도형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것을 살짝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크기를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끝이에요. 그럼 이것을 또 복사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모양을 어떤 식으로 넣느냐에 따라서도 보여지는 느낌이 완벽하게 달라지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세상이 이지쌤이었고요. 여러분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